8인의 연주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라시 극복 방법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른손 먼저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저음 도시, 도라, 도솔 이렇게 차례로 간격을 넓혀서 저음 도미까지 저음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점점 빠르게 소리가 나도록 잘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은 라시를 연주할 때 오른손 손가락이 제자리에 갈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손가락이 잘 막혀지지 않으면 시 소리가 잘 나지 않게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른손 손가락에 귀소본능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저는 두 번씩만 반복했지만 소리가 깨끗하게 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소리가 깨끗하게 크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잘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손 운지의 첫 번째 팁은요. 손이 가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손가락을 너무 세워서 어, 연주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요. 손끝보다는 안쪽, 손끝보다는 이 안쪽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어, 구멍을 막아주세요. 손끝으로만 구멍을 막으시는 분들은 링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이제 시소리를 힘들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자, 여기 링이 있잖아요. 이 링을 닫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구멍도 잘 막혀야 되는데 손을 세우거나 끝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손가락이 이링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 구멍이 잘 닫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으로 누르거나 세워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넓게 덮어서 눌러주시면은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팁은요. 팔을 연주할 때 새끼손가락이 직선이 되게 되면요. 다른 키를 건드려서 바람이 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작고 답답하게 납니다. 우리가 낮은 거파를 누를 때이 키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이렇게 직선이 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키를 누르면서 건드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저음에서는 파 소리가 아닌 미 소리가 살짝 걸려서 나거나요, 혹은 시를 불때시 소리가 답답하고 어, 힘들게 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팔을 운지하실 때이 새끼 손가락이 굽혀진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실 수 있도록 옆 부분을 이용해서 운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쪽으로 욕심을 내셔서 누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가락을 굽히게 되면서요, 이쪽 약 사이드 쪽을 눌러주셔야지 어,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잘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시피 팔을 운지하는이 키까지, 이 B키까지의 새끼손가락이 너무 멀다면요. 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조금 더 깊이 넣어주시면 이 키가 가까워지시면서 이 키의 간섭을 덜 받게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새끼손가락은요. 굽혀진 상태로 눌러주셔야만이 이게 편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세워지게 되면은 역시나 간섭이 있게 되겠죠. 자, 이 새끼손가락을 굽히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팁은요. 저음 팔을 운지할때네 번째 손가락이 구멍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 어, 우리 몸은요. 이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신경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네 번째 손가락도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음 팔을 누르시거나 파솔파솔 어, 같은 걸 연주하실 때네 번째 손가락이 구멍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연주할 때네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자 방지하기 위해서 잘 눌러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연습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탈하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이렇게 팔을 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팁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요. 저음, 솔, 팔을 반복 연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손가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음. 라시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요 일단 저음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요. 저음부터 정확한 운지를 통해서 구멍을 잘 막아서 크고 시원하게 소리를 내실 수가 있어야지 시 그리고 클라린의 이음형 소리를 깨끗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소리는 작게 그리고 힘들게 날 뿐만 아니라 손에만 잔뜩 힘이 들어가서 클라린의 키가 휘거나 패드에 쉽게 변형이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라시 연주가 고민이신 분들은요. 저음과 오른손 훈련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음역과 시소리가 분명히 잘날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왼손, 왼손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